오랜만이에요 어, 정말 반갑습니다 아. 소연이 다리나 요쌍이거든요왜 다친 거죠 대단에서 바라워어요지 300번째 말하고 있는데 계단에서바라워지 가지고. 습다자 다들 어, 문안 문자 한 번씩 하세요 아시겠죠? 네,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<웃음> 너무 잘했어요 <웃음> 거짓말하지 마세요. 너무 섹시해 아! 거짓말하지 마세요! <웃음> <웃음> 아, <거짓말하지 웃음> <웃음> 장나영, 믿습니다. <웃음> 나이스, 나이스 1초만 늦었어도 소스가 부어질 뻔했습니다. 냉짬뽕 이거는 차돌짬뽕. 잘 먹을게요. 이지. 이지 너도 안 나올 거야? 나도 나올 나도 돼? 근데 내가 지금 뭔 뭐... 아. 나좀닦아려 돼. 어, 숨 빠게 어 알았어. 여기까지. <목소리> <목소리> 말 편하게 하라니까 하는 거. <웃음> 나는 그냥 영상만 찍는 거야. <웃음> 왜 그래? <웃음> 즐거워. <웃음>